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내일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또 주목해야 될이 테마가 은행 금융 지주 관련 테마 주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 금융 관련 주는 전통적인 고배당 주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의 꽃은 바로 은행 금융 지주사죠. 항상 이 고배당 저퍼저 PBR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많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어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한 10개 종목만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주 테슬라 관련된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P 시티은행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 은행주 불안을 잠재웠다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상 관련해서 은행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JP모건과 이 시티그룹 주가가 오늘 이 급등을 했고 7.55% 시티가 4.78% 급등을 하고 거래량도 250% 급증했다는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강화됐다는 어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테슬라가 0.48%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격 인하 관련해서 니콜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이 경쟁사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앞으로 본격적인 뭐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죠. 이 삼성이 과거에 경쟁자를 도태시켰던 방법을 테슬라가 쓰고 있는 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기존 경쟁자들을 도태시키려는 목적이 이제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은행 금융 지주사들 이 많은 종목이 있지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푸른저축은로 시가총액 1,400억대 가장 낮은 시가총액에서 높은 순으로 정리해봤을 때푸른이가 가장 낮습니다. 얘는 낙폭이 그동안 이제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만원선이 이하로 하락해 있는 상태죠. 펀은 7배고 0이이 평균피 펀은 19, 평균 PBR 1.6입니다. 얘를 올린 주범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148배, 43배 PBR 4.45로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예. 어, 그래서 카카오 쪽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지방금융지주사들 보시면 0.5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0.22, BNK 0.22, JB 정도가 이제 상당히 0.37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여기서. 어, 그리고 이 종목들 배당금의 한번 특징을 보시면 이 전통적인 고배당주기 때문에 배당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10.72%로 가장 높은 배당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현재 4월달이죠. 앞으로 2개월 정도 기다리면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리드코프 중간 배당주입니다. 300원의 중간 배당을 줬고 22년도에 결산 500원을 줬습니다. JB 중간 배당주입니다. 150원, 715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얘도 중간배당주, 하나 중간배당주입니다. 그리고 이 신한지주, KB 같은 경우는 결사 이매 분기 배당주입니다. 이 삼성화 같은 분기 배당주지만 월등히 높죠 이 배당 수익률로는 이 신한이 400, 400, 400, 815원, KB가 500, 500, 500, 1 4 5 0원 이렇게 매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 퍼는 4배, 5배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놈들이 분기 배당을 하고 있죠.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총 이사유종목들이 어,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9.68%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DGB부터 1조대가 넘는 기업들입니다. 그중에 이 보면 9.68%가 나오고 있고 JB가 9.7 정도. 그나마 이제 이런 종목이 좀 높은 그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낮은 쪽에서는 리드코프가 10.72로 이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에 간단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른이는 저축은행 79개사가 중. 중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이유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원체 가볍기 때문에 또 올릴 때는 또 이렇게 2만 원대까지도 금방 올랐지만 떨어질 때 이렇게 다시 또 거의 바닥권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리드코프 대부 업체도 여기 지금 얘도 뭐 금융주 다 흐름이 이렇게 나락으로 더 있, 떨어졌었지만 지금 3월 중순부터 반등해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어, 지금 뭐, 4,0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시가총액 1,200억 정도 수준에 있었던 종목이, 어, 뭐, 거의 뭐,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배당 수익률보다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일 차익이 컸던 종목이 제주은행이고, 대장주죠. 여기서,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내 은행으로의 전환, 또 네이버 등, 네이버 든 어, 테크 기업에서 인수한다는 이런 찌라시가 한번 돌았던 종목입니다. JB 금융지주,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어, 최근에 이제, 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어, 얘는 11250원대에서 꺾였죠. 그래서 이 11,250원대가 상당히 뚫기 힘든 저항 가격대입니다. 카카오페이, 얘는, 어 실적으로는 뭐, 그다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쇼 커버링 물량으로 인해서 어 급등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얘는 지금 그 경제 잡지죠. 포브스에서, 어 한국 1위로 토스뱅크를 꼽았고, 2위로 이제 기존에이 카카오뱅크가 1위였지만 2위로 어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어 얘도 지금 1650원대에서 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신한금융지주 분기배당주고 얘도 지금 44,000원대에서 고점 부근에서 꺾였죠 그래서 44,000원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가격대입니다 KB 얘는 6만원대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를 뚫기 힘든 저항가격대가 KB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은행 금융지주사도 한번 월요일장에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